안녕하세요. 추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이 2차 전지주들이 좀 약간 주춤한 반면에 어,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DB하이텍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철강 관련주도 좀 부각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주들이 또 대거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강의 대표주인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거 신고가를 쓰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이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2차 전지 부품이라든가 원료를 사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이 핵심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하지만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어, 그리고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테마를 보시면 이제 철강, 또 리튬, 니켈, 양극, 음극재, 리사이클링, 2차전지 배터리, 어, 전기차 배터리, 탄소 중립 어, 이런 뭐 테마에 다 묶여 있는 종목이 이 포스코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특징을 보시면 이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이 31조대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어, 30만 원대에. 저항선 9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연이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펀은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BR 0.57배 수준이고, 또얘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 배당을 주면서, 분기 총 이제 12,000원을 주면서 3.26%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이 고배당주입니다. 얘가 6% 가까이 이런 배당 수익률이 나왔지만,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3% 대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포스코 ICT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현재가는 9,500원, 6.9% 이제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안오르고 있죠. 이 철강, 이 칼라 강판 관련된 포스코 스틸리온, 또 어, 종합 상사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이좀 성장성을 부각받지 못하면서 어 그나마 이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안 오르는 종목은 이두개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이제 펀은 다섯 배 수준이고 배당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높죠. 4.48%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2조 2조 7천억 되고 포스코엠텍은 계속 이제 신고가를 썼다가 이제 이 2차 전지주가 추춤하면서어이 니튬 관련해서 움직였던 이 포스코 엠텍이 4.39% 이제 하락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고,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제, 양극제이 종합, 이 생산 기업이죠. 그리고 4%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1조.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전통적인 이 철강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2차 전지주의 어, 이제 핵심주로 부각을 받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이제 50% 감소한 3조 5천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얘는 이제 포항 이냉철이범람하면서 중단 이 생산 중단에 따른 이제 손실이 반영되면서 이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어, 작년 10월부터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만 원대에서 어느덧 이제 40만 원 선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이 포스코 어, 매수의 주체는 어, 개인이 이제 대거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제 차익 신현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소액 주주 현황을 보시면 어, 소액 주주는 이제 31만 3천 명 수준이죠. 이뭐 삼성전자가 600만 명대에 달하지만 어, 지금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명대 수준이죠. 이 과거에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국민주의 반열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 상당히 높은 주주 어, 개미 주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ICT 얘는 이제 포스코 그룹 주요 IT 서비스 관련 기업입니다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7500원대의 저항선 나이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칼라광판 국내 2위 기업입니다 얘는 이제 실적이 좀 악화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 2 9억의 순이익을 냈던 포스코 스틸리온. 스틸리온, 포스코 케미칼, 얘는 이제 2차 전지, 음극제, 양극제, 모두를 생산하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실적은 뭐 소폭 감소한 실적을 보였지만 차트를 보시면 뭐 작년 7월부터 쉬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는 자원개발, 또이 포스코 그룹주에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죠. 실적은 이제 69% 증가한 6천억대의 이익을 냈던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만 포스코 그룹주 다른 그룹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닥 이렇게 상승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엠테. 얘는 이제 포스코 철강 제품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엠테. 실적은 이제 63% 감소한 실적을 보였지만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어 지금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포스코엠테.